뭐 맞추냈냐? 베스킨나베트 이번에 새롭게 신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? 듣지 않았어요 아!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<웃음>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신상이 나오는 거야 알수님 종류가 그렇게나 많은데?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민초로 <웃음> 신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... <웃음> 뭐, 나왔군요 그래서... 뭐, 그렇다고요 그렇군요... 네... 나오, 나와버렸군요... 왔군요나 <웃음> t o t dot, dot.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데어 네. 사이다는 아, 모습만 한데 아, 네. 네. 아, 네네 어 오늘 네 쓰이 이제 음료수 종류 아시나요? 아까 보니까 일단은 다 말고 투명한 사이다 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, 네. 약간 그 복숭아 복숭아 사이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다도 재료가 있나요? 사이다도 재료가 있나? 어, 뭐, 직도본것 아, 같기도 하고 네, 그 정도를 본것 같습니다. 일단 제품 간의 차이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칠성 타이인지 아니면 스프라이트인지 뭐 나랑든지 이건 되는데 그 안에서 제로냐 아니냐는 좀어려워요볼게요 네네네 하인 아, <웃음> <예쁘네>. 잠시만요 하임 <웃음> 이게 제로가 화이팅! 네, 마셔주세요. <웃음> 자안짜요 네. <웃음> 아, <돼, 웃겨. 웃음> 아, 진짜 아, 진짜요? 진짜요? 아, 진짜 <웃음> 아, <이거> 진짜 진짜요? 아, 요괜찮으세요 나랑드라고 하신 게 실성 제로였고요 실성 제로라고 하신 게 나랑드였어요 그래서 결국 틀린 거예요 아 맞았다고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증명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네, 안 되는 거요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발표를 할때 잘못 말했어요? 네네 <웃음> 네, 잘못 말했어요 그럼 뭐 저나 지금 나랑님이랑 비슷하네요? 그래죠두 개씩 틀린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아 저도 뭐 최고의 미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?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죠 이제 나라님이 최고의 미각이 아니 거죠 <웃음> 이거는 토끼 피디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? 뭔가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. 나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우 너무 오류심 많습니다 안 돼요 왜요? 음. 저, 제가 틀린 것도 아닌데 <웃음> 그랬잖아요. 아니. 아니 <웃음> 중대한 일을 나라 나라 지금 다 맞춰가지고 엄청 기분 좋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딨습니까? 아. 절대 지 말았어요. 제가 어... 벌칙을 당근 먹으라고요? 민초. 민초가야죠. 아 근데 또아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어떻게요? 토끼 PD님이 잘못했으니까. 저희가 민초를 먹는 걸로 하고 그거 먹는 김에 연대책임 다 같이 민초먹는 걸로 합시다 네. 저도 한다고요? 네왜 당연하죠 그, 저희 다한 팀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다 같이잖아요 우리 다한 팀이잖아요 대리하잖아요 우리, 우리, 우리 함께 왔잖아요 <웃음> 그러면 오늘 <웃음> 방송은 여기까지 <내일까지> 하고 저희가 <웃음> 열심히 했지만 토끼 <웃음> 피지님의 <택기 프로그램의> 실책으로 <웃음>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<웃음> 네? 다음번에는 저희가 민트초코를 들고 와서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. 다들 사과하세요. 또. 죄송합니다. 그럼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. 마무리해 주세요. 네. 이런 <웃음> 분위기였어요